오 설마 오! 안녕하세요 럭스입니다 자 오늘 반반의 유치원 챕터 3의 새로운 트레일러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버격이님의 팬메이드 영상 바로 보러 가실까요? 렛츠 기릿 자 영상 시작합니다 오 저기 보이는 코끼리 모습을 한 몬스터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야 새로운 몬스터 야, 엄청 많은데 옷장들이 관물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 저 몬스터가 바로 사냥꾼 팀이라고 하는 몬스터입니다. 새로 나온 몬스터죠. 아직 모습이 나오진 않았어. 아, 이 친구 민트초코 저번 티저 영상 때 봤죠? 자, 오, 우리 코끼리 몬스터. 오! 여기 농구장 아니야? 아, 여기 약간 그 운동하는 애들 옷 갈아입는 데 같은데요? 탈의실? 오, 약간 이번 컨셉 오새로 몬스터. 자 의자들이 굉장히 많이 원형으로 있습니다. 오 약간 구덩이 같은데 저거 맞죠? 맞네. 야저 몬스터 셀린닮았다 달팽이 같이 생겼는데. 아 농구장, 농구장이 맞네요. 맞네, 맞네. 야 이번 게임 컨셉 알수 있을 것 같죠? 이친구 약간 셀린 닮은 것 같은데 좀더 근육질인 것 같아요. 자, 맞네 구덩이. 야, 의자가 원형으로 되어 있네. 야, 야 재밌다. 컨셉이 너무 재밌는데요? 자, 농구장이 있고. 이야, 드디어 나온다. 새로 추가된 몬스터들. 굉장히 많은데? 오! 오야! 엄청 커서 온! 방금 그 친구 손이 저팀인것 같죠? 사냥꾼팀? 이야 너무 재밌는데? 너무 기대가 됩니다. 바로 이 트레일러의 영상 분석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. 자 트레일러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. 자 이때 나오는 코끼리저캐릭터 이름이 코치 피글즈라고 합니다. 일단 저 문에 그려져 있는 몬스터의 이름이 헌터팀이라고 합니다. 말 그대로 사냥꾼의 역할인 것 같죠? 그리고... 여기에서 구덩이에서 손이 나오는데 크기가 어마무시한 것 같죠 거의 뭐 피그스토보다 훨씬 더큰 느낌입니다 일단 생김새로 보았을 때 일단 악역일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 의자가 저렇게 원형으로 있고 구덩이가 있다는게 의자에 앉아있던 아이들이 재물로 받쳐진 게 아닐까 추측이 됩니다 그리고 나오는 이 캐릭터의 이름 이 민트 초코는 바로 슬링키 앤드류 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셀린의 악마 버전처럼 생긴 이 캐릭터의 이름은 리블러 라고 하고요 굉장히 근육질의 몸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 코끼리의 이름이 코치 피글즈인 것과 운동부 탈의실 농구장이 나온 것으로 봐서 이번 친구들과 이번 게임의 컨셉이 코치와 농구 운동 선수들인 것 같아요 자 왼쪽부터 이 노란 색깔 셀린 닮은 괴물 이름이 니블러 남납 뒤에 있는 친구가 사냥꾼 팀 그리고 오른쪽에 이 녹색 괴물이 저번에 나왔던 친구죠 스팅키 조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피그스터 그리고 맨 오른쪽으로 와서 이 민트 초코색의 괴물이 슬링키 앤드류 그리고 이 친구들을 모두 다 약간 조정하고 코치해주는 친구가 코치 피클즈라고 합니다 야 다음 편이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. 엄청나게 많은 몬스터들이 등장이 돼서 어, 다음 편이 너무 기다려집니다. 재밌게 봤습니다. 다음 영상으로 넘어갈까요? 자두 번째 영상은 셀 플레이타이님의 영상입니다. 자 저번 영상 이어서 반반이 나오게 되고 반반이 말을 하는데. Glad again. Glad to see you still alive. <웃음> 만나서 반갑다고 합니다. So I'll be brief. 시간이 없으니 야, yeah, 자운즈. 당신 아이들은 아이가랑 앤유 베터 런 투. 치라고요 뭐야 <웃음> <웃음> 와, 이거 아 야, 잠깐만. 늑대들의 만남. 우와... 말을 하는 씨, <웃음> 와. 뭐? 와, 우리가 뭘할 건데? 전모 도씨 캡틴 피터스 정말. 왜 베터 레벨 파? 얘기를 하는데? 요 썸다. 어휴, 뭐야? 호방이 맞아 떨어질 테전부저씨 <웃음> 오, 휴 어떻게 뭐 도망칠 구간이 없어? 야, 이 저기 도망가. 치친? 오, 휴 어떻게? 도망을 못 가는데? 오, 우 야, 똑똑하다. 유태로 떨어진 중고. 빨리 도망가야 돼. 야, 너무 빡센데 음. 우와 야 뭔가 악몽같아요 너무 무서워 야 끈질기게 따라 붙는 전보조씨 다행히 크기가 커서 이 좁은 공간을 못오는 것 같아요 야, 이러면서 영상 끝이 납니다 오 굉장히 재미있는데요 다음 편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 자 세번째 영상은 썬베리님의 영상입니다 지라프 멜만의 미션 지라프 멜만의 이름을 배열시키면 끝나는 게임인데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고 합니다 오 기린의 입에서 호랑이 소리가 나요 자이 사각형에 쓰여진 스펠링들 이거를 멜만의 이름으로 나열시키면 끝이 납니다 자 M 그 다음에 E 그리고 L을 놔둬야 되죠 자 L을 놔두면 멜 멜까지 했어 그리고 M, M을 찾아야돼. MAM만 찾으면 끝납니다. 오케이, M, A, N까지 찾고 자, 문이 열렸습니다. 나이스, nice. 빠르게 찾았어. 오오오, 쫓아온다. 오오, 야다 맞췄잖아. 왜 갑자기 쫓아와. 이건 배신이지. 야어떻게 빨리 도망가. 야 근데 너무 느릿느릿해서 잡히지 않는 주인공. 자, 오 뭐야? 반반이 왜 여기 있어? 야, 야, 약간 무너크하듯이 걷는 반반. 어? 뭐지? 오, 행운을 빈다. 아 이게 반반이 악역인지 착한 역할인지 모르겠어요 아직도. 여러분은 반반이 악역일 것 같나요? 오! 열마 쫓아왔다. 어떻게 도망칠 수 있나? 빨리 내려가! 안 돼! 오지마! 오 내려간다. 와 다행이다. 와 진짜 무섭다. 이게 은근 느릿느릿한 게더 무서운 것 같아. 자 어딘가로 내려온 주인공. 오 설마! 오! 뭐야? 우와 깜짝이야. 위에서 지라프 멜만의 시체인가? 약간 그러니까 멜만이 확 떨어지고 끝이 났습니다. 와 다음 영상 기대가 되네요. 잘봤습니다. 와 오늘 영상 정말 재밌었습니다. 와 재밌게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뵐테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. 안녕